나는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굳게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좋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 난 오늘도 어제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창의력이 넘친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기회이다. 나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나는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을 즐기러 온 여행자이다. 나는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다.